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천수윤진 브랜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천수윤진 화장품은 제 블로그에도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고 쓰면서 찐 만족했던 브랜드거든요. 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번 달 말까지 천수윤진을 구매하시면 무려 세가지 아이템이 추가 증정된다고 합니다. 사은품 꼭 기억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겐 너무 잘 먹었다는 거이해자 이벤트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크럽폼입니다. 지금도 매일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다섯 가지 곡물로 만든 미세한 스크럽 성분이 있어서 각질과 피부 노폐물을 깨끗하게 정돈시켜줍니다. 천수연지는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녹용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안을 마치고 나서 세럼 에센스를 사용해 줄게요. 세럼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느슨해진 피부 탄력을 탄탄하게 끌어올려주는 에센스인데요. 저는 석공자 지성 피부인데요. 이 제품은 바를 때 끈적이거나 겉도는 게 없이 즉각적으로 잘 흡수가 되면서 그 촉촉함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천수윤지는 인체적용 시험으로 증명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데요. 피부 치밀도도 10.3% 피부 주름 6.4% 앞면에 볼 리프팅 3.4% 피부 탄력 13.6% 피부 보습이 14.4%나 개선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크림밤을 사용했습니다 패키지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게 잘 나와서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천수윤진 같은 경우 적송 소나무 잎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소나무 잎이 항산화, 그리고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크림도 동일하게 흡수가 정말 잘 되면서 끈적임이 없어서 아침 저녁에 꾸준히 잘 사용해줬어요. 아무래도 녹용 줄기 세포 배양액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속부터 굉장히 탄탄하게 차오른 피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은 스페셜 크림밤 마스크. 이 마스크팩은 특이하게 크림밤 3분의 1 용량은 그대로 담아내서 액체가 흐르거나 그런 거 없이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건조해진 피부에 사용하면 너무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마스크팩에 남아있는 크림밤은 싹싹 긁어서 건조해진 바디 쪽에 사용해줬습니다. 팩을 떼어내고 나서는 속까지 쫀쫀해진 피부를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잘 사용해온 천수연진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속건조,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